하루 루틴 t k n 드 w h 화요일이랑 금요일에 s I don't know how 야, 역시 편집을 다, 다 하고 한숨 잡니다. 자, 이제 저희는 지금 1시 4분입니다. 저는 까리살리오 비치. 여기서 툭툭이 같은 거 타고 비기 같은거 타고 비치 쪽으로 가겠습니다. 렛츠 아, 지리더부 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게 장난 아니다. 체감온도 한 40도 정도 땡뼈 땡뼈 가는 길에 이렇게 시장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터미널 가는거 대충 잡아타 가면 됩니다. 그냥 이게 두당한번 얼마? 8. 8배속 자 이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타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 한 15분 걸어야 되는데 중간에 저희가 가고 싶은 타코집이 있어가지고 타코 점심을 먹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타코집 보여드릴게요. 네 학생들이 굉장히 많네요. 저희가 가는 집은 여기입니다. 네부는 그래 크지가 않습니다 한이 정도입니다 세비치 하나, 새우 파코 하나, 콜라 하나 시켰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본 세팅입니다 뭐뭐다 맛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비 장난 아닙니다 지금 파인애플 비린이 안나는 생선이라 그냥 뭐 죽여야 되나? 오예 쌉니다 오예 싸고 고추 좀 넣고 이거, 좀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그냥 먹음치입니다. 음, 새우떡 새우 제가 원래 세비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또이 식당에 와서 세비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먹어본 뭐야? 맛이랑 달라요 하나도 비린 맛이 없고 담백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습니다 네, 165페소 나왔습니다 2시 13분 다 먹고 갑니다 받으러 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용량 물들 저도 집에서 살수 있는지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저렇게 일식집 같은 거는 있는데 여기는 한식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가게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쭉 따라오면 이제 입구가 딱 나옵니다 이렇게 바닷가 입구입니다 바닷가를 갈수 있는 길이 나오죠 가는 길에 이렇게 음식도 팔고 팝니다 이제 바다 입구 쪽에 다 왔습니다 여기 여기 이제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까리살리오 레츠 게립 바로 레츠 게립이죠. 요런 느낌. 그럼 여, 느낌 좋으세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막까지? 정확하게. 지금 제가 딱 보여드리면 딱 느낌 바로 오는데. 아 진짜 이거 장난아닌데 지금. 오 지금 장난입니다. 지금 장난입니다. 어떤 느낌이냐? 프라이빗 비치. 지금은 파도가 전혀 없네요 거의 이제 저쪽에서 원래 서핑 탔는데 오늘은 거의 없습니다 잔잔하네요 안녕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뮤로 스타일이죠 여기서 뭐 렌트 보트렌를도할수 있고 바로 바다입니다 면 이냥 저렇게 다 유료 배드가 있는데 저렇게 끝에 나무 그늘 밑에 이렇게 있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태닝도 하고 수영도 하면 됩니다 서핑도 하고 <뾵> 어, <속도. 뾵> 여러분들 저희는 갑니다 지금 몇시냐면 4시 6분 네.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썬텐 좀 오세요, 좀 하다가, 자,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계단을 굉장히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 계단 한천개 정도. 괜찮아요. 여러 지금 계단이, 계단밀렸어밀렸어 힘들어서 그런가? 가는게 힘들어요 아. 주스. 자 이제 이걸로 왔습니다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지금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예. 뭐 더이상 할 수는 없고 집에 가는 길에 슈퍼 들러가지고 야채 좀 사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토바이좀 렌트를 하려고 하는데 바다 근처는 다 하루에 450페소를 부르네요 저번에 갔던 데는 300페소인데 뛰어 들어. 음. 또대청소했으면 툭튀기가 옵니다, 또. 툭튀를 타면 돼요. 네, 탑니다. 탑니다, 탑니다, 탑니다. 오케이, 사람이 내려서 기 탑니다. 오케이. 가는 거? 어. 네. 오케이, 갑니다. 으쌰. 슈퍼 바로 저기입니다, 슈퍼 바로 저기. 슈퍼요 네, 4시 36분. 슈퍼를 갑니다. 집 근처에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슈퍼입니다. 슈퍼의 단식입니다. 뭐 웬만한 건다 있는 큰 데입니다. 물가 비교. 바나나 키로당 17.9, 콜라가 13, 펩시 큰게리터가 20. 2 0분 해야 하는 게 계란이 다 떨어진 건가? 올 때마다 계란이 없어요. 있을 때도 있었는데. 계란을 사려고 하는데 계란을 못사고 가네 자 6시, 아, 4시 50분 집으로 갑니다 이제 네개 사료 파는 곳얼떨결에 아, 여기서 계란 팔아 계란 삽니다 64 예, 파인애플 사러 왔습니다 얼마지 이거? 15입니다 네, 진짜 집에 갑니다 진짜 집에 가요 제가 타다가 힘들어서 죽을 뻔했던 자전거지 오 개가 있네 네 오락실 야채가게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닭집 네, 타코 싸먹는 난 같은 거 만드는 지 옥수수가 멕시코 주식입니다 그당식으로 만들어요 네제 우리 집이에요 지금 여기는 주인 아저씨. 주인 아저씨 집 좋네요 저 어, 저게 집 굉장히 좋네 근데 여기 여기 저희 집입니다 여기 저희 창문이고 안쪽에 저희 집이에요 5시 1분 나간지 뭐 몇시간만, 몇시간만, 4시간다 5시간만에 들어왔네요 아우 더블아 왔습니다 여러분 예밤 네, 7시 48분 옆에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밥을 먹을 거예요 한숨 쉬어리고 밥을 먹어야 살겠죠 아, 예, 저는 항상 냄비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맛있어요. 밥이 다 됐습니다. 계란말이, 국, 소세지, 참치, 밥, let's g e 오. 잘 먹었습니다. 아, 지금 이제 뭐, 8시 12분 다 먹었고, 이제, 이제 파인애플 아까 샀으니까 먹어야죠, 여러분. 예, 네, 이거 입가심 하고, 잘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여신대야 오늘 너무 피곤해서 좀 자야 되겠습니다 멕시코 여행 두 달한 사람의 푸에로토 에스콘디도에서 하루 루틴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안녕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